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병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드라이덴에서 나온 드라이덴 럭셔리 만셔리 파운테인 펜인데요. 네, 드라이덴이라는 회사서 제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솔직히 아보면서 처음을 들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네. 물론 싸서 사긴 했는데 뭐 싸서 샀다고 그냥 뭐 중국제 만년필입니다. 그냥 평범한 중국제 만년필이고요. 네 일단 바디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깨나 묵직묵직하고요 일단 공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역시 무게부터 재봐야 되겠죠 무게는 총 27g으로 저번에 리뷰했던 코큰만년빌과 상당히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알루미늄 바디 재질이라 그런지 똑같은 약간 비슷한 어, 무게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일단 색깔은 보라색 말고도 빨간색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거 샀던 게 거의 한 1년 전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일단 네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외관은 보라색깔로 조금 밝은 보라색깔 느낌으로 굉장히 좀 그나마 음 중국집 많은필 중에서는 좀 예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쪽에는 알수 없는 용도에 뾰족하게 좀 튀어나와 있는 여기 둥근 모양의 블록 튀어나온 분은 금색깔 장식이 있고요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약간 둥글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끼우는 용도인 것 같은데 끼울 용도도 아니에요 심지어 딸깍 소리도 안 나요 네, 일단은 그렇구요 <웃음> 일단 금장으로 굉장히 조금 럭셔리라는 만년필 이름에 맞게 조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드라이덴이라는 노고가 양각이 되어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전 보고 있어요 중국제 만년필 주제에 어, 제가 이거 살 때는 거의 한만원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접하진 않아요 조금 허접하지 않고 좀 단단하게 짱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짱짱이요 굉장히 헐렁하지 않고 굉장히 짱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짱짱이 되어 있어서 웬만해서 옷에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년필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가는 음, 이거 좀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될 을 정도로 꽤나 좋은 만년필 꽤나 잘 만들어진 중국제 만년필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역시나 중국제답게 내부는 상당히 조금 별로예요 내부는 뭔가 없어요 뭔가 상당히 별로 뭔가 없거든요 뭔가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서 이거를 컨버터에 잡아주는 역할도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돼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저가형답게 초록색깔 뭐 이렇게 색깔 맞춤도 안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초록색깔 대충 만든 컨버터에 뭐 컨버터 내장이긴 하지만 조금 대충 만든 느낌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 만년필 컨버터에요 컨버터 자체도 이거 내구력 약해가지고 저에 컨버터 이거 한번 박살이 돼가지고 다른 지금 다른 컨버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중국제 컨버터를 쓰고 있는데 그냥 국제 국격이라서 그냥 겨우 겨우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웃음>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게 중국제 만년표 주제에요. 드라이덴 요게 드라이덴이라는 표시가 앞 앞쪽으로 가도록 여기 이렇게. 어, 앞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음, 굉장히 뭐 <웃음> 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웃음> 약간 어, 대충 만든 거 치고는 뭐잘 만들었다? <웃음> 저가형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닉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이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 아니다 1 1즌 립이라고 되어있거든요 1 네, 1즌 립이라 되어있고 투톤 처리가 되어있어서 조금 예뻐요 상당히 예뻐요 네 약간 충제 만년필치고백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느낌이 상당히 잘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합격점을 주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웃음>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더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피더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잉크가 세나한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네. <웃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필기감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얘를 조금만 내둬도 이렇게 잉크가 안 나와요 제가 이거 분명히 아까 전에 리뷰를 하기 전에 잉크가 안 나와 가지고 몇번 흔들어 줬거든요 몇번 흔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또안 나와요 이거 잠깐만 열어서 이렇게 놔둬도 잉크가 안 나오는 형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잉크, 풀 그러니까 잉크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잉크가 이런식으로 막 터져나와요 한번씩 흔들다 보면 이거 잉크가 잘나오고요 어쨌든 잉크가 굉장히 잘 안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혀 열받아서 중국지원을 잘 안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굉장히 그리고 필링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뻑뻑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뻑뻑해요 굉장히 뻑뻑하고요 부드럽게 써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간 사각거리는 느낌도 없어요 이거 지금 잉크가 계속 안 나오는데 뭐 그냥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더이상 하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영상 길이면 길어지고 지레질것 같아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 텐데 말로 설명해 드릴 건데 어... 충국제주제에 굉장히 잘 만든 만년필이긴 해요 하지만 정석중련 필기감은 굉장히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피감 자체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뻑뻑하다. 굉장히 뻑뻑해요, 그냥. 그냥 뻑뻑해가지고 잉크가 흐르지도 않고, 그냥 사각거리지도사거리는 피감도 아니고, 그냥 어 부드럽게 써지는 피감도 아니고, 그냥 뻑뻑한 피감이에요, 뻑뻑한 피감. 물론 제가 나온 이게 인도산 잉크이기 때문에 인도산 잉크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뻑뻑한 느낌의 필기감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 필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만년필 사치는 잘 만든 만년필이긴 해요 하지만 피, 정작 중요한 필기감에서 낙점이라는 거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이만년필 사치이라는 분들 중에서는 어, 일단 국내에서는 정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 식구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을 할수 있고 저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같은 경우는 12$ 정도로 굉장히 싼 편에 속해요 네뭐그 외에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고요 네 제가 뭐 쓰면서 불편했던 점은 딱 필기감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 외관이나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피기감에서는 낙점이라는 거. 그점 유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기까지 파만리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